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 갖고 이제 컨실러부터 스타트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피부를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팁으로 얇게만 펴 발라줍니다. 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찍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속에 살짝 좀 목숨을 걷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잡아서 그날에는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그 날이 기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 날이 기대가 되고 그 날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돼요. 일이 생겼다거나 못 간다거나 해서 취소가 되면은 사실 기대했던 일이 이렇게 사그라진 거니까 이렇게 썩좋진 않죠 기분이.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속에만 되게 매달리게 살게 되고 내가 지금 집에서 하는 거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이의 공백이 한달 이상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기가 딱 맞물렸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는 그 아마 안좋아진 상황 핑계를 대고서는 좀 쉬는 거를 좀 늘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렸던 거였는데 확실히 사람은 공백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회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됐다 뭐허송세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간 느낌이죠 고집도 고집대로 부리고 돌아간 느낌 요즘 느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봤어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랑 성격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좀 겁쟁이라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숨은 거 아니냐, 도피한 거 아니냐, 그 시간에 알바로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럴 용기조차도 안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었을 때,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째 되었을 때 많은 걸 느꼈는데, 그때 딱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뭐라도 하려고 안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더 약간,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조급해 하면 더안 되는 거딱 지금 올해 안에 나가지 않으면, 알바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래서 저도 좀 급하게 조급하게 알바 계속 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에이, 제발 그만하고 노지 쉐딩 할게요 요즘에는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도 더 힘들고, 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년에 두달 되면 25살이에요. 반오십 여러분들은 나이 중에서 어떤 나이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25살을 가장 좋아해요. 이상하게 옛날부터 어느 순간 느꼈던 거는 모든 사람들이 25살 때가 가장 아름답고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그때부터 저는 25살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아직 풋풋한 아기 얘기한 게 있고 20대가 돼서 20살 되고 20살 초반, 중반까지 이제 중반 이제 들어설 때까지는 아무래도 아직 그 성숙함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 25살부터는 이제 본인이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기고 이렇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화장이 어울리는지 뭐 어떤 분위기에 패션이 어울리고 이런 걸 조금 잘알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 그래가지고 저는 내년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내년이 가장 기대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집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많이 사라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냥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알바 지원해서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작하는 반면에 그 알바 자체도 무서워질 때가 생기고 그 기점부터 알바 지원조차도 못할 정도로 겁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원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는 알지만 도피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데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공백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백은 만약에 일을 열심히 다니시다가 쉬는 거는 저는 상관은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나가기 전에 에그 공백이 한달 이상 되면은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졸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무방비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내가 확실히 그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에 따라서 가고 싶진 않은데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배운 걸로 취업을 좀 하고 취업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했어도 돈은 돈대로 모이고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를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내 시간과 내 인생이 아깝지 않으려면 은 이거랑 그러면 은 너무 튀지 않게 이 쉐딩 색깔이랑 조금 섞어서 할게요 애교살을 조금 도톰하게 해줄게요 집에 있으면 확실히 그게 커요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집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다가 공부를 하기는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독서실 가시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를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과제나 공부 혹은 일을 하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일단 너무 편한 공간이고 나한테 이미 그렇게 내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방에서는 공부가 잘 안돼요 근데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그런 절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할까 말까 하고 또 피곤하면 쉬고 뭐 어디 나갔다 오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정말로 요번에 또한번 느꼈지만은 정말 시간 빨리 가요 요 쉐딩 컬러랑 요거 맨 끝에 있는 거 살짝 콕콕 찍어서 음영을 좀 넣어줄게 오늘 그냥 좀 색감으로 포인트 주는 정도?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를 주는 정도? 확실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빨리 해봤어 위로 빼줄게요 요즘 화장을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감이 없어. 눈이, 양쪽이 너무 달르게 생겨서. 플럼 컬러를 하면 너무 눈탱이, 밤탱이 같을까? 네이비 컬러를 아주 살짝 소량만. 이렇게 스머지하면서 색감 얹어주는 것도 너무 괜찮은데? 눈썹을 먼저 조금... 이 컬러 발랐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톤 다운된 파스텔 코랄 컬러가 있거든요. 얘랑 얘랑 조금 섞어서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를 일단 입바탕으로 깔고 여기까지 다, 코튼까지 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포인트로 될 부분만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립을 살짝 발라봤는데 이거 써줄게요. 다홍빛이 많이 돈을 내던데 얘를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지 말고 그냥 색감만 얹어주는 느낌으로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게 화면에서는 진짜 색감이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술 컬러의 색감은 따로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뷰러랑 마스카라 안에서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이비 컬러를 여기 눈 바로 밑에 속눈썹 부근에만 살짝씩 해줘볼게요. 한번. 이렇게? 어 너무 너무 별론가 그리고 이요 요 섀도우는 살짝 번지는 것 같아서 한번 픽서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 눈 뒤트임 밑 트임을 좀해 주려면은 요 아이브로우 로 살짝만 선을 그려주다시피 별론것 같기도 하고 머, 머리를 안해서 그런가 머리 풀어볼까요? 아니야 괜찮은것 같기도 해 근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그냥 가보기로 하죠.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점짓기.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제가 잘 편집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봐요. 안녕!